안녕하세요 인벤유저 여러분 하드게이머를 캐리하는 IT 제조사 조택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베이직 이벤트라고 해서 기본에 충실한 조택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입는 데일리 아이템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과 함께 접수를 받아봤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신의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에한해서 저희가 추려서 1차적으로 총 66명의 참가자분들을 여기 리스트업을 해놨고요 저희가 추천 방법은 저희가 사진을 클릭을 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네 자, 일반은 플레임 왕님이 지금 일반으로 당첨이 되셨는데 자, 여기서 페이지 다음 누를 거예요 지금 사진이 막주르륵 바뀌죠? 자이 상태에서 제가 키보드를 떼는 순간 당첨되신 분에게 저희가 저희는 그래픽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버튼을 떼면 약간의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아마 운명의 선택에 맡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자 그러면 지금 제 손가락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하나 둘 셋! 오 닉네임! WLSRBSLA10님 축하드립니다. 네, 주택 그래픽카드 당첨되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주소랑 연락처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저희 이벤트에 참가를 해준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 그래서. 저희만 어,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조택에 조택 선물 받고 싶다고 이렇게 모니터에 적어주시고 또 여기에 조택 이 로고를 핸드폰에 띄워주시고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천사 소녀 힐러님에게는 저희 특별히 오버치 워 정품 모자를 <웃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소녀 힐러님께서도 네 이름이랑 연락처랑 주소가 지금 맞는지 한번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여태까지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곧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